가끔많이놀랐죠 <웃음> 웃게 해 주고 싶었어요. 이벤트. 윤준이라고 해요. 이쁘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5시 반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Come on! 이렇 t 썸네일이랑 장표 같은 거 만들고 나면 한 지금 55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조그만 맞습니다 미라클모닝 챌린지 드디어 4일참입니 여러분. 네, 여러분. 잠좀 깨시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좀 파이팅 있게 네, 한번 텐션 올려봤습니다. 힘드네요. <웃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카메라가 있죠. 네, 오늘 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카메라로 함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6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네. 학원 노트 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루틴 도 화이팅입니다 이따가 봤나요? To <놀람> 오늘 미라클 모닝 음? 챌린지 라이브 잘 하고 있는데 오늘 핸드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중간에 뚝뚝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핸드폰이 갑자기 튕기더니 네 이렇게 세로보드로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오늘 하필 브이로그 찍는 날인데 이게 라이브가 맛이 가가지고 <웃음> 멘탈 나갈뻔 했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씻고 이제 씻고 나면 또 저의 본격적인 미라클 모닝이 시작되거든요 아, 씻고겠습니다. 오 이제 씻고 나오면 한 7시 반쯤 되는데 이렇게 밖을 보면 아직도 아직도 깜깜해요. 아직도 동이 트기 전이고 이제 출근하기까지도 한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진짜 100% 활용을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침 라이브 끝나고 씻고 나오면 한개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희 미라클 모닝 인증 카페 탐방입니다. 진짜 매일매일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이 카페 잘 만드는 것 같고 진짜 진짜 그런 생각들을 뭔가 내가 미라클 모닝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잠깐 내서 많은 분들 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카페 회원 수가 천 명이 넘었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미라클 모닝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다들 생각은 하는데 도전하기를 어려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물보거든요 하루에 물을 진짜 거의 2리터씩 마시는데 회사에 있는 컵이 좀 작아서 아, 텀블러를 하나 샀습니다 대용량 텀블러 만원에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했죠 오, 이 네이비색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대용량 그리고 이 스테인레스 빨대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도 있습니다 아, 아. 아이 든든하네 텀블러로 왔으니 저는 이제 네. 출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음. 잘 있어 집안 오! 죄송해 <웃음> All night Watch you blow up my life Please don't come over Cause you're not sober Yeah Now you know that ain't right If you knew you was coming over That would be a problem My friends knew undercover yeah. love and they were trying to solve it, solve it, yeah. 집에 도착을 했고 오늘 또 아는 동생이도 취업해가지고 맛있는 거좀 사주려고 네 지, 집으로 불렀습니다 요즘은 오 대박 왔다 어, 오 딴다 네 잠시만요 타이밍 대박 타이밍 와우 집에 들어오자마자 폭발 도착 야씨 맛있겠다 막걸리 월매 처음 먹어본다 이거 아 어, 봐요. 배고파요 에어. 아 막걸리 나도 오랜만이네 응. 형술 자체가 오랜만인 거 아니야? 나? 어. 나도 그치 요즘 거의 안 먹고 그치 뭐, 마셔도 주말에? 어 주말에 거의 마시고 짠짠 오랜만이네 음, 짠. 음. <웃음> 오랜만에. 음. 음. 아우. 맛있네 음. 아 됐다 와. 좋아요 아우 음, 음. <웃음> 아, 뭔가 막걸리랑 잔도 잘 어울리네 오. 근데 밥그릇인데 아밥그릇이야형 <웃음> <웃음> <웃음> 약간 그런건 있어 그러면? 응. 형이 느끼기에 응. 신입사원 약간 꿀팁 이런거? 꿀팁? 그냥 그냥 야, 나, 내가 네한테 할말은 없다 네 <웃음> 그냥 네 군대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 <웃음> 내가 생각할때 꿀팁은 어. 뭐좀 일찍 출근하는 거 그런 건 네가 잘할것 같고 음. 그런 걸 떠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어. 음... 형님 그것도 약간, 음. 약간 눈치 보일 수 있잖아. 그치. 물어보고 싶은데 막 상대방은 음. 막 바빠 보이고 음. 항상 할걸막 하고 있으니까. 음. 진짜 일단 알려줬는데 물어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진짜 모르겠는 거. 보통 일을 하다가 배우는 게더 많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그사람이 바빠도 음.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눈치껏 봐가지고 어차피 다 모르는 거고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형도 막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 야, 엄청 물어보지 나는 진짜 어. 내팀선배들 그냥 수시로 불러대 그냥. <웃음>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웃음> 어떻게 한 겁니까? 싫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음. 음. 프로젝트 뭐 진행하면서 어. 모르겠는 건 진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지 우리 자랑스러운내 후배이자 후임. <웃음> 아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아 너가 난니 네 걱정이 안 된다. 아 형이 키웠지 뭐. <웃음> 조심해서 가 있잖아. 또 갈게요. 보자. 어 아, 나중 연락해 줘. 아 들어가.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웃음> 아. 아. 열한시네요. 특히 항상 이 시간에 여기 앉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그 아침에 했던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뭔가 어제 같아요 <웃음> 어제 일 같아 하루가 너무 길어서 어 근데 정말 뭔가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너무 좋아요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을 준비를 한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루를 쉴틈 없이 빽빽하게 보내고 나면 어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뭐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나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항상 주말에는 좀잘 쉬어주고 있고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아, 너무 신난다 진짜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하고 기대되고 뭔가 일주일을 열심히 산 보상을 주말에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뭐 미라클 모닝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라클모닝 챌린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침 시간을 통해서 어내 삶을 변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의 목표에서 구독자 30만을 달성하고 싶다는 영향력 있는 3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도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날 그날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이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누웠을 때이 발에 피가 통하는 찌릿찌릿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기분에 중독이 돼서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찬 내일을 위해서 얼른 자야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